지금의 결과는 실력이 아니다. 용기의 대가일 수도 있다.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고 흥분할 때 냉정하라. 인내하라. 하락장에서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주식의 확장성은 변동성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 공포가 만연할 때가 기회다. 보통 이런 공포의 시장 뒤에 급격한 상승이 온다. 공포가 만연할 때 버티는 건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미래 확장이 가능한 기업을 사라. 새로운 1등의 탄생을 주목하라. 주식은 인기투표가 아니다. 인기 있는 종목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기업을 찾아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기업과 함께해라. 그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방법. 그 회사의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되는 방법,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라. 불황에도 빛을 발하는 기업, 불황을 즐기는 기업에 투자의 주주가 되라. 그리고 바로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하여 10년 후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내 삶이 벗어날 수 없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우리는 좋은 기업에 함께해야 하고 쌀때 함께해야 하며 오랫동안 함께해야 한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자기가 모르는 기업은 거들떠보지도 말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될기업에 직원이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자가 될기업에 채권자가 되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기업의 거래처가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부자가 될 기업의 주인이 되면 된다. 주식을 매수하라. 시대 최고의 부자 기업의 직원이 되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 좋은 기업은 시세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 주가는 결국 가치로부터 나오고 가치는 이익으로부터 나온다. 이익은 매출로부터 나오며 매출은 소비로부터 나온다. 소비는 소비자의 지갑, 즉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좋은 기업의 질서이며 좋은 주식을 찾는 출발점은 평상시 내 삶에서 내 지갑을 열리게 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다. 주변의 소문을 쫓지 말고 사람들의 지갑을 주목하라. 주식 투자를 할때 성공원칙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인건비 상승으로 자본재 수요 증가 예측 등 가격의 변화를 알아라. 두 번째, 대형마트, 백화점 등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탐방하라. 세 번째, 고속도로 건설, 자전거 도로 개통과도 같은 인프라 변화를 해석하라. 네 번째는 정부 녹색 성장 정책과 전기차 육성과도 같은 제도 변화에 주목하라. 다섯 번째는 인터넷, IT, 게임 업종의 중요한 기준에 기술의 변화를 감지하라.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M&A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으라. 되도록이면 쌀때 사고, 오래 기다려라. 한 가지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사는 타이밍을 분산, 그리고 섹터가 다른 기업으로 분산, 이둘 중에 중요한 건 사는 타이밍의 분산이다. 상한가를 친 기업은 거의 다 사라졌다.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준 위대한 1등 기업은 한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다. 좋은 자산과 오래 함께하고, 나쁜 자산과는 일찍 헤어져라. 좋은 것은 빨리 팔아버리고, 나쁜 것은 손해봤다고 오래 가지고 있는 투자 습관도 이번 기회에 바꾸자. 펀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피비들이 권하지 않을 때 인기 없을 때 사서 장기 투자하라. 시장을 떠나지 마라. 매년 중 상승장에 단 10일을 떠나면 90년을 투자해도 수익률은 17,000%에서 28%로 줄어든다. 최고의 주주가 되기 위해선 4가지가 있다. 고객이 쌓이는 기업의 주주가 되어라. 소비의 끝단을 향유하고 있는 고부가 소비재의 주주가 되어라. 경쟁을 먹고 사는 기업의 주주가 되어라. 좋은 리더가 있는 기업의 주주가 되어라.